오오 징그러워 근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오 방울뱀 스티브오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끝판왕 보스가 나타났죠 어떤 보스 몬스터인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바로 버격이니 명상으로 보러 갈까요 렛츠기리자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자 티몬토를 피해서 저 코끼리 코치 피클즈의 문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편 시작이죠. 오 드론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과연 이야 청각이 민감한 팀헌터들이 절규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이죠. 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곳은 바로 체육관이죠 지금 챕터 3의 주제가 체육관입니다 이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놀던것 같아요 자 쪽지가 있습니다 한사람 더 많은 뜻이죠 더 열심히 해, 멍청아 그리고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네요 유인하듯이 어, Looking for a coach 길을 봐라 우와 코치 피클즈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옆을 보라고 하네요 어 코치 피클즈의 미션입니다 어,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보스 몬스터일까 자 코치 피클즈의 미션입니다 재밌을 준비 됐어 코치 피클즈의 게임에서 한 게임이라도 이긴다면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자, 가봅시다 어떤 게임이길래? 정말 궁금하죠? 오! 뭐야! 후루라기 오! 농구공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나 농구공 게임이었네요 괜히 농구 코트가 있는게 아니었어 농구 골을 넣으라는 건가? 누가 더뭐잘 넣는지? 내가 마이클 조던이야! 오케이 한골 넣었고 오 어, 한골못 넣었다 약올리는데? 오 뭐야 쟤 인성 뭐예요 여러분? 야쟤 뭐야 와 인성 뭔데? 그냥 방해하는데요? 아 이거 지나가라고 어 이거 무난한 오아 농구공으로 던지네 와저 버릇없는 녀석 와 미친거 아니야? 약올리는데요? 자, 다른 게임으로 갑니다 다음, 다른 스테이지 농구공으로 그냥 밀치는데? 뭐야 아, 점프! 오케이 아, 뭐, 아, 얼리 튀긴 자신있지 우와, 말도해 어 뭐야 우와 아, 이게 뭐야 우와,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니, 근데 모든 게임마다 저렇게 방해하면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지 말라는 소린것 같아요 와 다음 영상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빌라필라 님의 영상입니다 빌라필라 님이 바로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신규 몬스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러 갈까요 자와뭐 선인장 몬스터 인데 짱 신기하다 이분이 이번에 처음 영상을 만드신 건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 드론으로 벽을 누릅니다. 헉, 성인장 몬스터인 것 같은데? 오! 네스티 넥이라고 하네요. 아 뭐야? 되게 크다. 오! 약간 퀄리티가 버격이님급처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화장실 굉장히 많은데요? 아, 변기통 안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뭐가 있나보네 어, 굉장히 많다 오, 전보주시다 자, 드론으로 누릅니다 뭐지? 오, 물이 나오는데? 뭐야, 뭐야 와, 선인장 진짜 많다 아 오, 뭐야 왜이렇 오, 너무 큰데? 와. 너무 큰거 아니에요? 와, 역대급인데? 절절피어스급 아닌가? 이 정도면? 자, 버튼을 누릅니다. 자,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죠? 오, 뭐야, 뭐야. 오, 진짜. 어, 노란색? 뭐야. 오, 다가왔어. 오, 뭐야. 어, 색깔이, 얼굴 색깔이 변해요. 오, 뭐야. 아 색깔을 변화시켜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나보네요. 오 방금 버튼을 막 누르자마자 얼굴 색이 버튼 색으로 바뀌었어요. 아, 야 다른 방으로 오전부줍시다오 우와 퀄리티 너무 미쳤는데 바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주인공. 저 아까 선인장 보스는 물리쳤고 기차를 타고 다음 곳으로 어? 왔습오 뭐야 야, 야 뭐야 깜짝이야 <웃음> 뭐야 무슨 푸른 손들 오와 오, 징그러워 야, 근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오 방울뱀 스티브 오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데요 오 뭐야 이거 젖소잖아 <웃음>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저 빨리 도망가자 어 귀여운 아이스크림들이 있고 오 잘랐다 야 뭐야? 대박이다 아이스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열쇠를 주웠고아이 자물쇠를 색깔에 맞춰서 열쇠를 구한 다음에 여는건가보네요 자 민트색 열쇠 획득하고 오! 근데 이 친구 누군가 닮았는데? 어문 닫혔다 도망가 오 드론으로 얼음을 녹여서 아 이렇게 열쇠를 찾는거구나 자 주황색 열쇠 또 획득 오야 너무 큰데 뭐야 오 발견했다 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거의 슬로우 셀링크와 진짜 빠르다 자, 다 열어봅시다. 오케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녹색. 녹색이 어딨지? 와, 저 황소 너무 빨라. 야, 문을 열고, 아, 열쇠 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어. 뭐야, 뭐야, 뭐야. 오! 방울벤! 제발! 빨리 도망가! 오! 아, 레버를 내립니다. 작동을 시키고, 오! 열차가 어디론가 가는데? 아저 열차로 스티브를 보내버리고 여기 있나 보네요 이 얼음 사이에 녹색 열쇠 어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은데 어이 방이 또 있다 어저 옆에 또 새로운 몬스터들 우와 오, 어, 제 2의 버격님 아니에요 이거 야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공식 게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야 너무 재밌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